이게 나름 책이에요.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. 책 표지 만들고 있어요. 책 표지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<웃음> 아이 그러게요. 요거 모델링 만든 거 키링으로 뽑아야겠어요. 아이 그러게요. 요거 모델링 만든 거 키링으로 뽑아야겠어요. <웃음> 아이 그러게요. 요거 모델링 만든 거 키링으로 뽑아야겠어요. 가� s 어? <목소리>